이한번 써볼게. 이게 지금 주어예요. 여기. 여기 보니까 동사가 나와있어요. 그치? 이있어요이 동사라는 건 알겠죠? 수동태도 나왔네? 이있어요 근데 투부정사가 나왔잖아요. 그치? 투구정사. 이게 이제 투 나오고 여기 지금 원형이 나온 건데 와씨 어려워라. 그냥 페이 나온 게 아니라 해부 킥피가 나왔으니까 투하고 완료가 나온 거예요. 완료. 완료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완료형. 투프로스 뭐가 나오는 거냐면 투담에 원래 동사 원형, 동사 원형 RV라고 해서 루트버보. 동사 어, 원형이 나오는 거 만약 수용사 나는걸 봤을 거예요. 어, 그다음에 뭐 숫자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비포크레이팅 하면 이제 어, 창조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고 뭐, 완벽한 전구. 뭐, 뒤에 이딴 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얘와 얘와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 왜냐면, 지금 주어 동사가 몇 개지? 하나, 두 개. 얘는 지금, 어, 완벽한 동사는 아니니까, 추가 붙어서, 그지? 어, 완벽한 동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식의 소수형 문제가, 축제가 가능해지냐면, 주어 동사를 두 개를 만드는 거야. 두 개. 주어 동사 두개 만들려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죠? 이 자리에, 이 틀을 써주면요. 어, 요이 틀은 가져오고, 가짜 주어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형식 주어를 아, 진짜 얘 주어인데 가짜 주어를 하나 써주고 나머지 써줘요. 그냥 이 y s a d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공문이 되게 많이 그러면 그 다음에 는뭘 써주는 거냐면 진짜 주어 을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 이런 이제 단문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복문이라고 할 텐데 복문이라는 거는 반문이라는 거는 꽃단자 써갖고 조 동사 하나야, 이런 거야. 이걸 의미하는 거고. 복문이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이게 두 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복문. 동문. 그러면 복문이 되려면 주 동사가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얘를 바꿔주는 거야. 얘를 또 하나의 동사로 바꿔주면 복문이 되거든요. 그럼 얘를, 얘를 동사로 바꿔주려면 뭐 해야 되얘 주어가 뭐, 주어를 하나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지금 수병선 주어는 없지만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있다는 얘기에요. 요거에 음. 행위를 하는. 실패한 건 누굴까요? 9,999번을 실패한 게누굴까 에디슨일 거란 말이야. 에디슨일 거란 얘기. 그치? 그럼 얘가 이거에 뭐든 돼? 이쪽에다가 주어도 될 거예요. 주어도 지금 현재는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지금은 의미상의 주어인데, 저희 되면 얘가 주어가 될 거고, 얘가 정세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 가주에 잎을 썼으니까 뒤에는 진주어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대절로 써주면 주어 동사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대수 써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가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주어를 뭘 써주면 되냐면 에디스를 주어로 써주면 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에디스. 에디스를 주어로 써줘면 그럼 얘가 동사로 나와야 되겠죠. 나올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얘를 써줄까요? 아니면 예를 써줄까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 지금, 필드라고 써줄까요? 동사. 왜 필드라고 썼냐면 에디슨이 산책 다니니까 S를 붙여준 거야. 어, 이건 이제 현재형이 되겠죠. 현재시제. 아니면, 아니면, 어, 이걸 써줄 거예요. 일드 과거로 써줄 거예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 자, 아니면. 현재 완료를 한번써줄볼까 에비슨이니까 현재 완료는 해부 pp가 아니라 해지 pp가 되어야 될 거고요. 단순히니까 해지 pp pp가 페이지예요 이렇게. 어떤 걸 써줄까? 이렇게 묶어. 여기는 현재 완료. 이거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나머지 똑같으니까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 나머지. 나머지는 뭐 있어, 이제? 여기 뭐, 어, 어 9,900. 99번 나오고 나오지 쭉 쉽게 나와요. 그래서 완벽한 정글를 만들어내기 전에 9999번에 실패를 했다고 에디슨이 실패를 했다고 전합니다. 말아야 됩니다. 요거는 대부분 그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봐요요거는 이리 됐어 여기 지금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략된 거야. 뭐가? 바이프 생기자가 이고 생략된 거겠요 능력으로 바꿔도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되세요. 데이 주어 빼고 이걸 능력으로 바꾸면 데이 세이 이렇게 돼간단 번에 데이 세이 몇이야?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해석할 때는 좀, 어, 굳이 이거를 막 수동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리 지세드 네. 사람들은 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고 대리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여기서 여기 좀 봐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렇지 어떤 게 선택되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본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와야 되는 동사적 성질을 갖고 있는 이 특동사는 얼른 이렇게 동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완령이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완령이 라는 거는 이런 설명을 덧붙일게요. 주절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써주라는 거예요 주절 동사 이게 이게 키포인트야. 앞선 시제를 써줘라. 그럼 주절 동사가 앞선 시제. 주절 동사가 어디냐면 여기고 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똑같잖아요. 주절 동사가 뭐예요? 주절 동사보다 앞선 시제 써줘라 했으니까 현대 너무 현재잖아. 주절 동사. 근데 이건 안 되지거든. 이거 다 앞선 시제. 똑같은 시제잖아. 그지? 만약 여기 투페이 나왔으면 투 해브 페이드가 아니라 투 프로스 원형인 페일투 페이드 나왔으면 근데 이것 속요 여기 현대니까 같은 시에 써줘야 현대죠 같은 시에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명령어냐면 투에브 PP 완령이 나왔다는 것은 주절 동사다 앞선 시에 써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어떤 게될까 말하는 거죠 과거 나 그지 과거 다9 9 9 9번을 어? 에디쓰기 어떻게 했다? 이거 어떻게 이미 거이 실패했다. 실패했다. 근데 이걸 왜? 현재 려는어 지금도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야 되니까 현재 관려는 그렇지 않아요? 그치둘다 음. 앞선 시절이긴 한데 과거를 아, 쓰는 게 안다. 현재가 앞선 시절. 알겠지? 네. 현재 관려는 아까 내가 설명했죠?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라고 했죠? 지금도 에디슨, 에디슨 이미 죽은 사람이야.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지금도 발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과거의 아, 이야기야. 예, 예.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쓰는 것도 나오고요. 그 위에 거를 어, 에디슨인데 에디슨 failed. 그다음에 음, i n e t h o 9 s a 뭐야 이게? 9 i n hundred and 어떻게 맞네? 9 9 9백번 그리고 이제 쭉 나오면 되는데. 렇게도나오수 있지만 여기를 뚫어서 낼수 있어요. 투해고 툭툭하고 빈칸으로 뚫어서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것저것 여분하자 간단한 걸로 하나 연습해 볼게요. 내가 타자을 굉장히 좋아해 밀리웨하는 타자는. 그래서 타자는 용감한 것 같다 라고 해볼게요. 사람들은 타자니 용감하다고 말한다. 라고 해볼게. 파전이 용감하다고 하자. 화전, 이, 셋, 그 다음에, 용감하다, 투, 리, 브레이브 라고 합다 이거를 똑같이 바꿔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야. 위와 표현 똑같죠? 자, 바꿔줄 때. 어떻게 써죠 여기다가 가짜조 하나를 집어넣고요. 이 여기 나누면 똑같대요. 셋 그래 놓고 이제, 대수 써주면 돼요. 진저 대수 진저 대수 써주고, 문제는, 요거 문제는 자, 여기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 얘기까지 했니? 어. 이, 여기가 뭐가 나왔냐면, 투비가 나왔어. 2 b 서 원형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의 미상의 음. 의미예요. 그니까 얘가, 얘로 들어와버리면 돼요. 가주어 서 그럼 진주어는 어디로 가느냐? 어, 대철 쳐고 들어오는 거야. 어차피 이 대철이 진주어 절, 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로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얘를 동사 바꿔줍니다. 동사 바꿔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투 b 로서 뭐가 나니? 원형이 나왔어요. 유튜브. 이 얘기는 시제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주절의 동사인 시제 현재와 같게소드라 그러면 투비의 현재 시제 완전 동사는 뭘까? 타잔이니까 이지가 되겠지 일리스. 여기도 현재. 그리고 브레이브 끝. 그래서 일리스에 대해 타잔이기 브레이브는 뭐야? 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타자는 용감하대. 여기 바이뎀이 생각된 거야. 일리스. 만약에 이걸 내가 살짝 바꿔 볼게요.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가 이거, 이거였으면 어떻게 되겠죠? 하자는 용감에서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용감에서 투웨고 PP를 썼어요. 빈 쓰면 되죠. 이거. PP니까. 이렇게 쓰면 여기는 뭐가 됐을까요? 투웨고 PP 투정세 완료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는 시점다 앞선 시점을 써라고 여기 있잖아요. 용감. 주절 시점에서 앞선 시점을 써라고하잖아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거 현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원리 지금 지금 이게 어 바로 내게 되는 건 아니야 몇번 거쳐야 돼 그대로 쓰면 어쨌든간에 이거는 업로드 시켜줄 테니까.